우선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가 인생의 성패를 나누는 결정적 요소는 아님을 명시하며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제 채널에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돼지고기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서 돼지고기를 제하고 먹으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돼지는 돼새김질을 안하는 동물입니다. 잡식성으로 탐욕스럽게 먹어대기 바쁩니다. 이 모습을 인간의 덧대면 되새김질을 안 한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를 돌아보지 않고 반성, 성찰,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탐욕스럽게 먹어대기 바쁜 것은 베풀려는 생각보다 뭐든지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집착과 이기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있습니다. 고기도 살아있습니다. 그 피와 살과 지방을 섭취하므로 그 속의 DNA도 함께 우리 몸에 더해집니다. 사람은 신을 닮아가고 베풀어야 하는 마당에 동물을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자연주의로 바라보더라도 돼지고기는 생으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세균이 바글바글하며 어떤 질병이 올물지 모릅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도 세상에 인간을 위한 음식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기는 우리 이빨의 송곳니 비중만큼 약 15% 이하로 적게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입맛과 식탐에 굴복할 정도로 나약한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식탐을 극복하고 나를 온전히 컨트롤하는 자신이 되어봅시다 돼지가 살육되고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선 인간의 식사를 위해 빨리 그리고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성장약을 먹입니다 잠깐 돼지의 입장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돼지가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거기는 술과 친한 사이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할 사람이 고기와 술 먹고 자꾸 정신을 놔버리면 되겠습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이런 상황에 엮이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답지 못한 인간이 다음 생에 동물로 환생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집단으로 도살당하고 땅에 파묻혀 그 썩은 물과 핏물 등이 지하수로 강으로 흘러 식수로 제공되는 현실인데 그 물을 계속 마시고 있을 겁니까? 다른 훌륭한 능력을 지닌 세계의 수많은 채소들과 과일들과 견과류와 통곡물 등 특별히 불료유가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는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굳이 우리가 선택해서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으로 10년 이상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